여정을 떠난 여정! 오마이갓 에 b o 바리 바니바니바니바니 당근당근바니바니바니바니당근당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영상을 찍는 오랜만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찍는 영상을 찍어보네요 아이 구구절절 시작하기 전에 이기 이래저래 이래저래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TMI가 되잖아요 TMI가 되면 사람들이 영상 딱들어줘서 아예 말이 많아 보기 싫어 이거 이렇게 넘겨버리잖아요 그니까 러 저는 지금부터 본론만 본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 결론은 롭스에서 제가 30만원어치 정확히 말하면 36만 6천 3 0원 정도를 지르고 왔습니다 오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뜯어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첫번째, 핫팩! 제가 수족냉증이 있거든요? 수족냉증? 수-족 그래서 핫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겨울엔 패딩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핫팩을 샀는데요 10개에 9,800원 되게 이거... 따뜻하고 오래간다고 들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렇게 개별 표장이 1 0개로 되어있고 수정냄증인 저에게는 외출 필수품이 될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라크베르 부드럽고 촉촉한 때 필링 이거는 자취생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도 목욕탕을 따로 시간내서 가거나 집에서 때를 밀기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이렇게 때 필링 할수 있는 구물 한번 사봤어요. 사용 전 제품을 잘 흔들고 얼굴을 제외한 몸에 하면서 문질러주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액체를 살살살살 비벼주면은 이렇게, 오, 진짜 나온다.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 액체를 발라서 이런 건더기들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몸에서 나오는 건지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아직까지 그 미스테린 풀지 못했는데 아무튼 때가 밀리긴 밀리네요 이걸로 전신 마사지 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트러블 케어 제품입니다 저는 두 제품 다 사봤는데요 아크로페스 스팟 미레이저랑 아크로페스 트러블 큐어 이거는 트러블이 났을 때첫 번째로 발라주는 거고 이걸 다 바른 다음에 트러블이 터졌을 때 이걸로 흉터 개선을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영상 찍기 전에 미리 한번 써왔어요 지금도 살짝 붙이고 있는데 어? 왠 기차 소리.. 압력야 기차 소리가 저렇게 난다고? 응전게압력소이야 맛 있는 KTX 네, 아 이렇게 뺨 처럼 뿅뿅 한, 부분이 아닌 입술이나 코 옆, 아니면 주름이 아닌 부분, 그런 부분들은 많이 들뜸이 있다. 입술을 아래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어, 따끔! 근데 그 이후도 후끈후끈! 열광이 조금 있습니다. 색소침착에 효과적인 니들 패치! 미세한 바늘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그게 피부에 침투하면서 색소침착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를 장점으로 하고 있는 트러블 패치인데 되게 자극적인데 뭔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자극적이고 딱 끝나는 기분?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딱한 번에 끝나는 기분이어서 저, 저는 이거는 미리 옛날에 구매를 해서 재구매를 한 건데 트러블 흔적도 좀 관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개를 사봤습니다 이것도 트러블 케어 제품인데 멘솔레담 아크네스 트러블 케어 각질 케어 등 등등 등등등 얘가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어플로 화장품 가게 갈 때마다 항상 검색해서 후기 보고 가는데 이게 너무 후기가 좋아가지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품처럼 뚫게 되어있네 이런 반투명한 제형이고요 약간 후시딘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후시딘보다는 찐덕거리진 않고 향이 약간 시원한 향! 이나는데좀 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트러블난 곳에 원래는 면봉으로 발라야 되는데 그냥 손가락으로 바를게요 음 확실히 진짜 쿨링감이 있네요 발랐을 때 연고를 발라서 시원하기보다 얘 자체가 진짜 시원한 느낌? 그리고 별다른 자극은 없는 것 같아요 얘를 제가 지속적으로 발라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인스타그램에다가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테니까 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시고 소소하고 재밌고 짜짜잘한 그런 일상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은 이것도 때 관련 인데 티트리 스케일러 면봉을 하나 꺼내서 두피에 쓱싹쓱싹 하면은 두피를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서 청량감을 준다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좀안 감았거든요? 좀 씻고 촬영을 할까 했는데 머리만큼은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건 다이소에서 산 직경, 막 커지는 그런 직경인데 한번 이걸 달고 제 머리를 비포 애프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앞 정수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 정수리에 각질이 좀 있네요 제가 두피가 건조해서 그런가 비듬은 없는데 각질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두피가 예민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액체가 가득 묻어있는 길다란 면봉입니다 이걸로 두피를 와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무도 나오는건 없고 그냥 약간 촉촉한 헤어케어 제품을 머리에 바른 기분? 대충 제가 촬영을 위해서 안 감은 제 머리에 촬영을 위해서, 무조건 촬영을 위해서 <웃음> 촬영을 위해서 안 감은 제머리 해봤는데요 어, 뭔가 이 촉촉한 걸로 적셔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얘가 청소를 해줘서 그런 건지 각질이 좀 수그러든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각질이 살짝 수그러든건 있는 것 같아서 얘도 계속 써보고 효과가 좋으면 재구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시경을 해볼 건데요 아니 내시경이 아니라 현미경? 확대경?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되게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메디컬 팩토리 아쿠아 필링기 이게 피부과 가면은 할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피부과 컨텐츠를 찍었는데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하는 홈에... 홈트레... 홈... 홈... 홈그라운드... 홈... 홈에스테틱? 홈 홈에스테틱! 집에서 하는 홈에스테틱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피부 관련한 제품을 많이 샀거든요 비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초음파로 피부에 각질, 피지, 모공 그거를 한 번에 필링을 해준다는데 안에 충전기가 있고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 충분히 적신 뒤에 이걸로 이렇게 긁어주는 거거든요 피부결 방향을 따라서 리스트를 충분히 적신 뒤에 바로 필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여러분 극혐주의에요 극혐주의 이거 비위가 약하시거나 이런 막 몸에 달린 이런 노폐물들 못보시는 분들은 어 눈을 잠시 실눈을 뜨고 계세요 바로 제가 미스를 뿌려서 필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필링할 쪽에만 일단 뿌리고 아 어, 건조하니까 적셔준뒤에 피딩을 꺼내면이뒤 쪽에 전원버튼이 있어요. 피지를 불고도 피지어. So, 다 o you people guys have a steady s h i n 느낌? 이었거든요 미세, 전류가내 얼굴에 막 이렇게 닿는 느낌? z 으 z z 약간 미니 불도저로 얼굴을 미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되게 기분이 짜릿짜릿 짜릿해요 나쁘지 않은 기분이에요 약간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물기가 좀 없어졌을 때는 미스트를 다시 한번 뿌려주래요 물기가 있어야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대충 뭔가가 되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아 어, 진짜 피지 나왔어 으으 <웃음> 이건 진짜 못 보여주겠다 이건 진짜 못 보여주겠어요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어 오, 음 이거를 진짜 살살 밀었거든요, 살살. 근데 얘가 진동을 하면서 얘를 좀 꺼냈나봐. 별로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았는데 퓨지가 진짜 제거돼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 이제 콕팩 뜯어낼 때 눈에 눈간에 보이는 그 쾌감. 야, 근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오래 하고 있어요. 어, 중독성 있어 얘도 앞으로 이제 저의. 홈 에스테틱 피부관리에 되게 큰한목을할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 친구야 이 친구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형 가전 브랜드 1위 콘 에어 보풀 제거기 클리닝 브러쉬 증정 이거 요즘 겨울옷에 보풀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풀 때문에 한번 사봤어요 8,900원이라는 가격에 사온 친구인데 오! 이게 크네? 충전기는 없는 것 같고 건전지로 하는건가? 건전지로 하는거야 건전지는 개발구매 한 손에 딱 잡기 좋은 오 좋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뭐뭐 뭐 많이 할거냐 적게 할거냐 뭐 그런거 같아요 아 옷의 깊이를 말하는건가?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보풀을 담아주는 보관통이 있습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유니클로에서 산 토끼코트인데 이거 보풀이 엄청나거든요 보풀을 한번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소매 부분을 한번 제거해볼게요 외관은 되게 튼튼하게 생겼어 근데 뭔가 금방이라도 부셔질 것 같이 소리를 내서 무서워요 근데 반전 보풀을 진짜 제거해줬습니다 시간내서 이거 전체 옷다 해버려야겠는데? 그리고 다음은 웨지 스펀지 대용량 30피스 저는 원래 손을 사용해서 다 바르긴 하는데 손을 사용하니까 좀 트러블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위생적으로 피부 화장을 할때 음. 좀... 아이고 벌거벗고 있었네 피부 화장을 할때좀 빨리빨리 일회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번 사봤는데 작은 거는 너무 이렇게 터치할 때 원활하게 하기가 힘들어서 좀큰 걸로 한번 사봤어요 여기에 진짜 쫀쫀한 텍스처와 날렵하게 커팅된 섬세한 메이크업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제 쫀쫀한 텍스처가 많네요 피부에도 되게 부드럽고 요즘 되게 잘 사용할 것 같은 제품입니다 30피스에 6,900원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것 때문에 아마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트로지나 파인페어니스 라이크 마스크 하루에 10분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은 불균형한 피부톤을 맑게 해주고 바르고 있는 그 제품들을 다 고르게 흡수해주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아 오! 뭔가 애가 튼튼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뭔가 에 어? 아니 리모컨 들어있어나 리모컨 샀는데? 나 리모컨 샀는데 마말아 맞... 리모컨 안에 들어있었어! 리모컨 샀는데? 이거.. 저한테 사실 분.. 좀더싼 가격에 제가 팔게요. 뉴트로지나 파인 페어니스 라인 89,000원 얘가 89,000원짜리 마스크입니다. 리모컨이랑 같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제가 리모컨을 같이 샀는데요. 리모컨은 39,000원이에요. 아, 3만 원에 팔게요. 저한테 사실 분. 아, 어떡하냐 이거? 아, 30회. 이 리모컨이 뭐 횟수가 있나 봐요. 30회. 그래서 30회를 다 쓰면 얘로 리필하래요. 여기 보면은 30회 적혀 있어. 30회 다 쓰면은 이걸로 교체를 해줘야 돼 아! 그럼 안 팔게요 저 이거 그냥 쓸게요 안 팔게요 평상시 사용하던 스키케어와 함께 뉴트로지나 파인테어니스 라이트 마스카를 사용해보세요 하루에 다 10분으로 피부 깊은 곳에서부 피부톤이 밝고 맑게, 맑고 깨끗해집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타윈나는 선글라스인데? 선글라스 수집가요 떠요에게 맘에 드는 선글라스 요 근데 이거 단점이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뭔가 수십 개의 LED 전박이들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이 LED같은 게 만져져요 그래서 물이 닿으면 안될것 같고요 리모컨인 줄 알았는데? 액티베이터라는 거래요 여기서 뭐가 이렇게 나오나봐요? 30회 분량이 여기 안에 있나봐요 뭐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꽂아볼게요 어, 꽂으면 이렇게 바로 30! 그럼 제가 바로 씻고 와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씻고 왔습니다 오! 갑자켜 켰다! 이렇게 켜집니다 이거 10분, 10분간 이러고 있으면 된대요 뭔가 살짝 뜨뜻한 느낌이 있네 롭스에서 사온 모든 제품들을 다 해봤는데요 뭐 불량품이 있거나 그런거 말고는 다 성공적으로 구매를 해온 것 같습니다 방금 했던 그 마스크도 눈을 감고 있어야 돼서 10분 동안 되게 할게 없어서 지루하긴 했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대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정 요정 또는 여정의 인열미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